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발음이랑 성격의 그런 연관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성격이 급한 편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어,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보통 성격이 급한 분들이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성격이 급하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텀이 뜨거나 말이 막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거를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발음이 보통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걸 빨리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여지고 있는 이거를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기를 니를 디를 니를 미를 비를 씨를 이를 지를 치를 키를 티를 피를, 피를 히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를, 니를 디를, 니를 미를, 비를 시를, 이를, 지를, 치를, 키를, 티를, 피를, 히를 그런데 여기서 ㄹ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 ㄹ 발음이 안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 ㄹ 발음이 정확하게 딱 탄설음이 들리면서 소리를 못 내고요 길들 이렇게 뭉쳐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발음을 한다는 거는 그 각각의 소리를 분명하게 내줘야 하고 그 좋은 점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데 내가 성격에 급하니까 어때요? 그거 아우 어, 그 다음에 이거 아우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웃음>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를 니를 디를 니를이 기니 디리로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고. 기를리를디를 니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발음이 내가 좀 부정확하다 혹은 나는 성격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소리를 낼때 정확한 그 조음점을 짚는 연습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갖고 온기를리를디를니를은 리을 발음 연습하는데도 너무 좋고요 어 발음이 조금 전반적으로 많이 뭉치시는 분들, 성격이 급해서 <웃음> 뭉치시는 분들이 연습하기 너무 좋은 그런 모음 이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랑 읽어 볼 건데요. 기을들이 아니라 기를, 니를, 디를, 니를 특히 이네 개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먼저 기는 기억과 이 모음이 만나서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 기억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십니다. 이 기가 소리가 기로 안 들리고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다 기로 들릴 수 있게 박자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기 그러면은. 사사십육 열여섯 번 반복할게요. <웃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기 빠르게 갈게요. 시작.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 기기기기 네 기기 예, 이러면 안 돼요.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 기기기기 더 빠르게 시작.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기 기기기, 기기기기 좋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기를 기를 기를 기를 이렇게 해서 네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기를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에가 니를인데 이 니를 못 하시는 분들이 리를도 못 하세요. 니를과 리를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면 리을 발음 진짜 진짜 안 되게 들리는데요. 이때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니를은 은 니를로 해 주셔야 돼요. 니를 니를 자 그다음에 리를은 을리를로 해주셔야 돼요 을리를 을리를 자 니를 리를 자 다시 한번 니를 리를 됐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니를 리를 네 잘해주셨습니다 요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를 디귿은 파열음자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가볼게요 시작.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잘해주셨어요. 자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기니 디리했으니까 미를 비를. 자 입술 붙여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를 비를. 그 다음에 이제 쓰... 시옷 발음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 또안 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가볼게요. 시를 시옷 발음 안 되시는 분이 이 발음이 안 됐다. 그러면은 99% 너무 시옷 발음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옷은 금방 끝나요. 그 다음에 를만 집중해 보세요. 그냥 바로 넘겨주세요. 시를 자 다시 한번 시작 시를 지를 칠을도 마찬가지 지를 칠를 하지 마시고 힘 주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를만 생각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시를 지를 칠을 해볼게요. 시작 시를 지를 칠을 한번 더 시작. 칠을 칠을 칠을 잘해주셨어요. <웃음> 자 그럼 거의 다 왔죠? 키를 티를 피를 자 해볼게요. 시작. 여기서는 키티피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대가 일정하게 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발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키티 피를 못 하세요. 성대를 못 울리시거든요. 그래서 성대가 꼭 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볼게요 일정하게 성대를 울리면서 공기를 일정하게 성대를 통과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키를 티를 피를 해볼게요. 한번더 시작! 키를 티를 피를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히를 그래서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히 소리를 내면서도 성대가 일정하게 접촉되면서 울리는 그 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티피히 까지 가볼게요. 시작! 키를, 티를, 피를, 히를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니디리부터 해서 히까지 다시 가볼게요. 리을 발음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정말 정확하게 하시면 발음 진짜 좋아지거든요. 자, 저 믿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해가지고 막 발음 뭉치지 않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은리를, 을리를 요거, 그 다음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억 소리 들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시지치는 그냥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 키티피히는 이 성대가 일정하게 울리는 거,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웃음> 한꺼번에 갑자기 너무 많은 내용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약간 연습 영상을 제가 올릴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어서라를 많이 시청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아나 리얼 발음 좀 안돼 나 이런거 안됐어 요런 이런 분들은 진짜 이것만 보고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볼게요 기부터 갑니다 시작 기를 니를 디를 리를 미를 비를 시를 이를 지를 치를 키를, 키를 티를 피를 히를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기를 니를 디를 니를 미를 비를 시를 이를 지를 치를 키를 티를 피를 힐을 한번 더 시작 기를 니를 디를 니를 미를 비를 시를 이를 지를 치를 키를 티를 피를 힐을 <웃음> 랩 같아요 <웃음> 자 잘해 주셨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왜 연습을 했냐 이 말이 들어가는 문장들이 있고 단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피를 이 나왔네요 자 피를 준비되셨죠 읽어 볼게요 시작 커피를 타 마셨다 한번 더 피를 커피를 타 마셨다. 기를 소나기를 피했다. 한번 더. 기를 소나기를 피했다. 니를 자 내가 니를 꽤 좋아하나 봐. 니를 내가 니를 꽤 좋아하나 봐. 너를이 아니라 니를. <웃음> 이렇게 했고. 니를 다리를 다쳤다. 니를 다리를 다쳤다. 한번 더. 니를 다리를 다쳤다. 좋아요. 자 기를 나왔네요. 기를 감기를 달고 다닌다. 자 달고 다닌다. 다들려야 돼요. 비를 감기를 달고 다닌다. 비를 비를 싫어해요. 비를 싫어해요. 비를 비를 싫어해요. 일을 일을 어쩐다. 한번 더. 일을 일을 어쩐다. 일을 일을 어쩐다. 자 칠을 <웃음> 나왔네요. 칠을 잔치를 버렸다. 칠을 잔치를 버렸다. 키를 차 키를 어디다 뒀지? 키를 차 키를 어디다뒀지? 좋아요. 자 오늘 연습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내가 이거를 연습한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자 다시 한번 빠르게 기를부터 해서 힐을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기를 이를 디를 이를 미를 비를 시를 이를 지를 치를 키를 힐을 힐를 힐을. 좋아요. 잘해주셨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나를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성격 급하신 분들 이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